첫인상 약해요, 약해. 고작 이게 수더라고? 뭐 그런 느낌이네요. 어, 아 근데 이 공은 멋지긴 하다. 응 근데 자꾸 각도를 돌릴때마다 그 시야가 바뀌는데? 그러니까 요상하다 요상해 어 뭐지? 주소가 여기도 아니고 거긴데요 <웃음> 뭐지? 갈수록 뭔가 요상해지는데? 주소가 13인데 여기 딱1 3 붙어있네요 뭐지? 설마 진짜 여기? 설마 여기? <웃음>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요? <웃음> 네 이제 곧 반열라치치 광장에 도착을 합니다 와 드디어 반열라치치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한번 반열라치치 광장을 제대로 둘러보도록 할게요 와 네, 저게 드디어 반열라치치 광장의 하이라이트 요시프열라치치의 승마 동상이 있네요 이게 요시프열라치치라는 사람이 승마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거를 따라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여기 그 영화의 조커에서 조커가 올라가던 계단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여기 한번 조커 사진을 합성해 볼까. 나 올라와. 와 그리고 여기가 바로 자그레브 최고의 성당, 자그레브 대성당입니다. 이거는 1990년도에 다시 재건을 했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런가 <웃음> 앞에 왜 공사할 때 쓰는 그런 게 있지? 이상하네요. 아무튼 멋지당 사진 찍어야지. 사진 진짜 와 드디어 스톤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성모 마리아 재단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. 일단 시작은 동굴 같은 모습 스 그런 다음에 나가면은 아주 멋진 환상의 세상이 아니고 그냥 크로아티아 거린데 뭐야 이거 아네 여러분들 여기가 진짜 여기 스톤밸리의 하이라이트인데 아깝네요 공사 중입니다 아 크로아티아 아파트인데요 문이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안에는 띠용 멋지게 돼 있네요 자, 아파트 직원 좀 낫네. 아무리 그래도 신비 아파트 정도... 네, 여기가 라스트룩이라는 음식점인데, 뭐 은근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와, 드디어 이 음식이 나왔네요. 이게 약간 그 치즈로 된 그라탕? 뭐 그런 느낌인데, 위에 블루베리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바로 먹어볼게요. So just straight through this uh, And we'll the to 음 e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l 음음음음음 o 음음 i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치즈에다가 블루베리를 섞어? 이런 기분인데 먹다보니까 느끼하고 짜다고 했는데 짜진 않고 그냥 너무 답니다 그냥 달아요 느끼하거나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많아 여기 현지에서는 1인 1디시하게도 한다는데 어 방금 저, 저기 뒤에 가족들 1인 1디시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뭐, 와 여기 거리 예쁘다 어 잠깐만 저거 물브랜드 아니야 어 뭐야 이거 밥인가? 아니면 빙수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 음식에 숟가락이나 깃털꽂아놓은 듯한 느낌인데요 우와 한번 여기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올라가볼 저도 올라. 약간 그 마인크래프트 게임에 나오는 네더의 별? 엔드의 별이었나? 아무튼 그 아이템을 뭔가 색깔을 바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저것은 현실 버전 네더의 별? 와, 여기가 아직 노을이 완벽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노을이 완벽하게 생기는 순간 되게 멋지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, 뭐야 방금 되게 연한 주황빛인데 이게 진해져서.. 어 뭐야? 계속 카메라가 이게 진해져서 완전 빨간빛이 되면은 엄청 멋져지겠죠? 브로콜 파스타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네. 네, 일단 저의 여기 트러플 파스타 맛 평가는 맛있어요 트러플 향이 확 나면서 되게 맛있는데 양이 너무 많습니다. 네, 저는 솔직히 트러플도, 트러플 오일도 기름인데 거기에 또그 크림을 얹으니까 되게 빨리 질리더라고요. 근데 양이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으니까 양을 한 3분의 1 정도? 그 정도를 줄이는 거를 네, 줄였으면 좋겠네요. 그럼 딱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적다고 욕을 먹을 수도 있겠네요. 와 밤되니까 이렇게 전등이 켜지는데 이게 지금 핸드폰 카메라로 하니까 좀 불이 번져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사진은 야, 되게 밝은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주황빛을 띄고 있어요 불이 그래서 현실에서 봤을 때가 더 예쁘니까 크로아티아 여행 오면은 여기 그 아까 갔던 바오그 레스토랑 자막에 띄어놓을 거예요 거기 근처에 있는 길인데 밤 되면 이렇게 불을 켜준답니다 와 이제 6시네요 대박 아직 6시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어둡다니 네 아직 7시 30분 밖에 안 됐는데